네 반갑습니다. 광협 앵두금 성분 분석서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어, 경상남도 진주에 떨어졌던 어, 진주운석의 모습의 표면을 5년 뒤에 지금 광학 24,000배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. 네 지금 이것은 스마트폰으로 1대1 해서 촬영하는 것이고요. 어렵게 진주운석의 표면의 모습을 촬영합니다 하늘에서 들어온 떨어진 운석이기 때문에 아이론 스카이 스카이 아이론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24,000에서 배두배로 광학을 하니까 이제 46,000 배로 지금 약 5만배로 촬영하고 있는 건데요 5만배선 조금 힘드네요 빛을 조금 더 강하게 사면서 할수 있는데 다시 온 상태로 네, 24,000 배로 촬영하면서 자이 상태로 가지고 조금씩 조중을 해보겠습니다. 네. 자, 서서히. 줌도 잡아 당겨보고. 야 운석의 표면이 아름다운데요. 참 이렇게 차... 고배율로 갈수록 광학 현미경으로 일대일로 촬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희 광역에서는 나노를 볼수 있는 광학 현미경 발명 터크가 나죠 실용 실안이 아니라 발명 터크입니다. 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수준있게 촬영합니다 어, 저기가 그때 한 5년 전에 촬영한 모습이랑 좀 차이가 날 텐데요 그때는 이런 촬영을 하기 좀 힘들었죠 진주승 알다시피 철이 37% 정도가 나오는데 XRF 결과 일과학에서는 그걸 석취 운송으로 보고 있는데 철이 37% 정도 나오는데 석실 운석. 이상하지 않나요? 네. 이것은 석철질 운석으로 여겨는게 맞지 않을까요? 자, 일단은 네. 자석에 딱 달라붙으니까 말입니다. 의외로 니켈 성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. 자, 이 표면에서 이제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들인데, 네 이런 모습들을 조금 더광비해서는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, 더 세분하게, 더 고화질로 지금 촬영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어, 조금 저 단계로 가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야, 이게 지금 잠깐만요 여기는 또 무슨 모습인지 광학 이상, 30만비 이상이면 곱하기 해서 300만비면 디지털 소위 DNA 구조를 볼수 있는 단계까지 갑니다. 저기 있는 색깔별로 나와 있는 것을 확 끌어 당겨서 이 하브라이 픽셀을 볼수 있으면 그게 바로 DNA 구조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. 네, 엄청난 과학계의 <웃음> 새로운 어떤 거죠. 자, 이거를 디지털 한번 1 10, 0로 끌어 당겨보면, 네. 자, 이래되면은 24만배인데요. 디지털 24만배입니다만, 네, 이거를 광학으로 조금 더 선명하게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거의 뭐볼수 있는 단계가 왔어요 자 볼랑말랑 하죠 여기까지가 3배니까 약 10만배입니다 디지털 3배로 당겨서 약 10만배로 보는 건데요 이제 광학 1대1 비율이고요 스마트폰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, 여기서 이제 조금 도킹을 떼 볼게요 여기 진준석 모습이에요. 보이시는 네. 표면에서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한 건데요. 네. 여기 진준석의 끝 표면이고, 데이크를 통과할 때이 까만 거는 용융각이죠 그리고, 네. 답습니다 광엽에서 유일하게 보석으로 만들어서 저이가 어,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보석에 대해서 보기로 원하신다면 이 내용을 아주 멋있게 커팅해서 네, 다양한 보석으로 현재 만들어서 어, 구경을 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. 이상 광엽 앵두금 성분 분석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진주은석입니다.